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, 우리가 조금 더 크고 이쁜, 보기 좋은, 그리고 공이 멀리 나갈 수 있는 스윙을 만들기 위한 동작 중에 하나인 왼팔 팔로스로 곧게 뻗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자 우리가 많은 프로, 뭐, 프로분들이 뭐프로 공을 칠 때, 그리고 스틸컷에 가장 많이 나오는 화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에요. 왼팔이 지금처럼 곧게 뻗어진 상태에서 타겟 방향을 향해서 곧게 뻗어지는 이 모습이 굉장히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하고 싶으신 동작이고 굉장히 공을 낮고 힘있게 그리고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자, 이 방법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. 자, 왼팔 팔로스를 뻗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거는 바로 원이 나와야 돼요. 자, 우리 스윙은 단순히 내가 공을 위에서 내려 찍는 힘으로 스윙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큰 원을 그리고 그 원심력으로 공을 치는 거에 최적화가 돼 있고 가장 쉽게 공을 칠수 있는 방법이겠죠. 그렇게 큰 원을 그려야지 자동적으로 이 크로패드가 그리는 원이 커지면서 내 팔로스루가 이렇게 길게 뻗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백스윙을 들어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시작이 될때자 우리가 백스윙을 길게 뻗어주면서 양팔이 최대한 내 몸에서 길게 뻗어지면서 코킹을 들어가게 되면 백스윙의 아크는 굉장히 커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팔로스루를 뻗을 준비를 1차적으로 끝내놨어요 왜냐? 백스윙이 작은 상태에서는 팔로스루도 작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컴팩트한 스윙에는 컴팩트한 팔로스루가 밸런스가 맞는 스윙이고 큰 백스윙에는 아주 멀리 뻗어나가는 팔로스루가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맞는 스윙이에요 지나치게 작게 간 상태에서 크게 뻗어내려고 그러면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공의 방향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스윙 때는 큰 원을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는 이 원이 좁아져야 돼요 다만 백스윙이 간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좁아져서 내려오면 우리 스윙은 자연히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V자를 만들게 되면서 임팩트 이후에도 V자로 걷어 올려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백스윙을 만들어서 올라갔으면 다운스윙도 마찬가지로 크게 내려주면서 반대쪽으로 릴리스를 해주고 보내셔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로스루가 굉장히 크게 뻗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레깅 동작이라고 해서 클럽을 끌고 들어오는 아주 잘못된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길은 팔로스를 위해서는 길게 뻗어 주셔서 아래로 떨어뜨려 주셔야지 지금처럼 큰 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뻗어 주셔야지 여기서 큰 원이 발생이 되면서 이 원이 그대로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 내가 이거를 과도하게 v 자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짧은 팔로스로가 나오는 여기서 v 자로 찍혀 들어가니까 튕겨져 올라가면서 찍혀 올라가는 아주 짧은 팔로스루를 만들게 돼요.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큰 팔로스루를 위해서는 큰 백스윙과 큰 다운스윙 그리고 큰 팔로스루 왼팔의 로테이션을 이용한 큰 백스윙과 큰 다운스윙 그리고 큰 로테이션 동작을 연습을 해줌으로써 아주 길고 곧게 뻗어나가는 팔로스루와 공의 출발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자, 우리가 팔로스루를 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백스윙과 다운스윙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 결과로 인해서 팔로스루가 길게 뻗어갈 수 있지 단순히 내가 이쪽 과정을 생략하고 여기만 뻗어낸다고 라 하시면 은 동작 자체는 커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공은 굉장히 이상하게 나가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공을 보내면서 좀더 긴, 멋진, 보기 좋은 큰 팔로스루, 큰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백스윙 자체도 키워주시고 다운스윙 자체도 키워주셔야지 조금 더 밸런스가 맞으면서 보기 좋은 그리고 공이 좀더 힘있게 멀리 나가는 긴발로스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.